자 배달 모든 해산물 아 국도 오고 육퇴했습니다 육퇴하고 와이프가 어, 좀 자기 지금 좀 앉아 하라고 해가지고 요거 좀 시켜줬어요 이렇게 해서 58,000원 배송비 포함하면 65,000원인데 쿠폰이 있더라고요 2,500원 할인 쿠폰 이 있어가지고 에, 그래서 음 58,000원에 배달을 시켰습니다. 자, 배달이지만, 그래도 좀 접시에 좀 담아봤습니다. 어, 여기 맑은탕이랑, 예. 하, 자,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, 오늘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음 어, 사사. 아. 아유 <웃음> 아우 오독 간식감이 아우 그 짭짤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또 아, 내장도 먹어줘야죠 아유 저먹고 내장도 고소하거든요 아, 아 e 사사. 돌 멍게, 아, 이거 맛있 죠. 아 다다로다. 응? 어... 너무 맛있는 것 같아, 요 돌멍게. 와... 아, 아쉬운 게, 개불이 너무 잘게 좀 잘라졌다. 아우. 아웅... 어독 쫀득하게 들어왔다가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쫙 퍼집니다. 아, 개불, 진짜. 와. 제가 꼽는 진짜 최고 해산물 안주 중에 하나. 예. 네. 개불. 아. 아우. 나도 사자 어우 달달하다 딱히 뭘 안찍더라도 기본적인 간이 살짝 좀다 돼있어가지고 음. 아, 자 그리고 이 오독한 식감 아 오도독 소리가 나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. 항상 빠지지 않는 해삼을 아우, 불소라. 살아트리지 말고 아,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잔. 쏴아, 쏴아. 음합 맑은탕 어 아, 어, 이거 은은하면서 살짝 칼칼하게 좀 가는 게, 아, 이것도 좀술 안주기가 막히겠는데? 어. 오. 아유, 멍게꼬다리. 멍게꼬다리고. 이게 또, 또, 씹는 재미가 또 일품이죠. 아유. 이거 씹으면 안에 멍게살들은 다 입안으로 쓱 빠져나오면서 껍질만 남아요 껍질은 뱉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멍게매니아분들이 또 못참죠 소주 아유. 음. 아우, 향. 하, 이 바다향이라고 할까요? 와, 진짜 이거, 제가 예전에 저 예전에 거제도나 이쪽에서. 봄철 그 멍게는 제철에 먹게 되는 맛있는 멍게는 씹고 삼키잖아요. 그러면 침을 삼, 삼킬 때 계속 이 은은한 향이 싹 돌아요. 진짜 좋아요. 아 멍게. 아유, 써서. 제가 요거를, 해산물 요런 거를, 양념이 이거 잘안 찍어 먹는 게, 무슨 제가 미식가인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해산물 자체는 요런 것들은, 기본적으로 그냥 살짝 짭짤한 간이 다 살짝 머금어져 있어요. 그래서, 딱히 이거, 이거 좀장 같은 걸안 찍어도, 맛이 좀 나요. 그래서 제잘안 찍어 먹거든요. 아. 특히 멍게 같은 경우는, 아. 음, 아뭐 따로 찍을 게 없어요 진짜 자체로 또 굉장히 또 훌륭합니다. 이 키조개 관자 이제 요런 거야 초장 이제 요거는 이제 짭짤한 만 간이 이제 따로 이제 없다 보니까 요런 걸 이제 찍어 먹는데 아 기존에 먹었던 다른 해산물들은 살짝 이렇게 좀 짭짤한 만 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예. 음 그냥 자체로 즐기는 것도 굉장히 더맛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무슨 이런 걸뭐 찍어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네. 입맛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이게 딱히 정답이 있는 거어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내 입에 가장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정답이죠. 네. 뭐 회는 뭐 간장에 먹어야지. 아 초장에 먹으면 아 먹을 줄 모르네. 음. 뭐 이제 요런거 저는 이제 그런 저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. 네. 이게 뭐 맛있게 그냥 개인이 맛있게 먹는 입맛이 정답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아 그렇게 먹으면 아 먹을 줄 몰라 이거는 그말 자체가 좀 오답인 것 같아요 예. 네. 아유 또 소주 한 병이 또 순식간에 또 사라져 버리네 이거만 초장 살짝 찍어서 네 쏴다 아우 키조개는 뭐 이제 조개구이 같은 거 이제 드셔보시는 분들은 다 드셔보실 텐데 키조개는 진짜 익혔을 때와 생으로 먹었을 때가 식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르죠 음, 익히면은 고기 씹는 쫀득한 식감 음. 그런 맛이 굉장히 또 훌륭하고 이렇게 생으로 먹게 되면 부드럽게 딱딱딱딱 씹히는 거예요. 치아가 좋지 않아도 굉장히 또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또, 이건 키조개 관자가 아니라, 그냥 뭐, 키조개, 라고 이제 저, 불리는 그런 부위인데, 모양이 좀그 닮아가지고, <웃음> 알겠어요. 아유, 쏴자. 집에 이제 묵은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키조개 관자 회로 또 드실 일이 있으면 김치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. 어, 맛이 굉장히 또 제법 납니다. 쏴자. 음. t u d 새우 껍질째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껍질을 왜 깠냐면 와이 껍질이 엄청 단단하네 <웃음> 먹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껍질 깠습니다 자우. 음 아... 자, 지금 이제 날 차가워진 이 가을, 지금 대야가 또 굉장히 더 맛있어진 철이죠. 아, 조만간 이 대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아서 아우, 망개 아 자, 쏴쏴. 아우. 아,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이제. 자, 여러분들, 어, 혹시나 목포 쪽, 이쪽에 혹시 놀러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어, 숙소 잡고 이렇게 노시다가 저녁에 약간 아쉬울 때 이럴 때좀 배달 해산물 이런 거한번좀 시켜가지고 숙소에서 좀 맛있게 한잔하시는 거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. 자 설아와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바이바이.